4시간. 우리 <웃음> 공주 밥 먹고 있었어요? 엄마가 특별히 흥미해서, <웃음> 중국에서 직접 주문 제작한 세 장이에요. 엄청 넓어. 이렇게 하면. 이게 한국 것보다 좋은 게쭉 열면 열고 닫히면 저 때문에 열어. 이제 자물쇠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. 너무 커서 엄마가 세 장에 들어가도 돼. 원래 집 밖에 낯었던 강아지 집도 안에 넣어놓고. 아, 공주 배고팠나봐. 밥을 편하게 줄수 있게 쭉 하고 열면. 응. 앞으로 이제 태식이랑 공주랑 둘이만 쓸방이에요자 앞에 나가면 우와 어, 엄청 큰 테라스도 있어요 운동장이다 운동장 응. 공주 이리와 단점은 너무 커가지고 공주야 공주야 이리와 어지 이리 와. 태식이 어디 있어? 태식이 이리 와 봐. 이리 와 봐. 아이고 거기 있어. 엄마한테 와 봐. 이리 와 봐. 어, 이리 와 봐. <웃음> 공주야 이리 와 봐. 공주 이리 오세요. 집이 너무 커서 집에서도 날아가네. <웃음> 안녕.